찰롱 반갑습니다. 새날교회의 김남은 목사입니다. 요즘 산에 단풍이 무르익고 있는 그 모습을 볼때 우리의 신앙도 무르익고 있는 계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4주차로 접어든 신약 성경통독은 어느새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서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어린이부 친구들도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날의 모든 세대가 성경통독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며 오늘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세 권의 내용을 개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 방문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사실을 말했으며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의 방문을 준비시키고자 이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신이 쓰일 당시의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 무렵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대략 주 57년에서 58년경 고린도에서 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예루살렘의 성도들 중 가난한 이들을 위한 모금사역 중이었습니다. 그는 전도여행 중 많은 사람들로부터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언급되어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은 직접 로마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곳의 교회에 대하여 잘알수 있도록 도와준 이들일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로마 방문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자 비석격인 더디오를 통해 로마서를 작성하여 보내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로마서는 그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 그곳의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설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방문 후에 계획하고 있었던 스페인 성도의 재정적 후원을 받으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해 모금하는 상황이었기에 이방인이 다수였던 로마 교회의 기독교인들에게 자칫 오해를 살수 있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둔듯 사도바울은 인종까지도 초월하는 그리스도안에서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로마서의 특징을 논하기 전에 먼저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과연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로마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사적 사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역사학자 스웨토니우스가 주 49년 50년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리스도라 불리는 자의 선동으로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을 로마 밖으로 다 축출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기독교인 역사가의 기록은 폭동의 주동자를 예수 그리스로 도 오해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때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나 로마인들이 세우신 것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 로마로 돌아와 세운 것이라 결론 내리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듯 로마서는 복음의 성격에 대한 거대한 논문과도 같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논문으로 본다면 논문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가 될 것입니다. 핵심 구절은 1장 17절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종교개혁과 마틴 루터를 변화시킨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 나타난 의로움, 믿음, 삶이라는 세 개의 핵심 주제는 로마서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해 로마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현재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행위나 유대교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되는 길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소를 인간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 그것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을 통해 어느 누구나 의롭다고 칭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신칭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서신은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12장부터는 믿음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의를 입은 자로서 걸맞는 행함을 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과 분리된 교리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인 동사형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로마서 앞부분에서 의인의 믿음으로만 산다고 한 말을 믿은 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오해한 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로마서의 뒷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 전설을 살펴보겠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한 고린도는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묘한 지형으로 인해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중심지로서 물질적 번영을 누린 도시입니다. 현대에도 이두 곳을 연결하는 고린도 운하는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로 절정을 이룹니다. 고린도는 서쪽으로는 이오니아해와 이탈리아를 향하는 레카이온 항구, 동쪽으로는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에게해로 나갈 수 있는 갱그레아 항구가 있어서 각각 아시아와 이탈리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1세기 중엽 해방된 노예, 퇴역군인, 상인, 무역상 등이 고린도로 흘러들어왔고 잡다한 인종들이 모여 살면서 활기 넘치는 신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었으며 물질주의적 사치스러움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하여 여러 신전들과 종교 창녀들로 인해 관능적 생활 방식과 방탕한 삶을 즐기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중심지로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으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부유한 교인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으나 교인 대부분은 도시 중심가에 거주하는 최하층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설을 쓰기 이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한 통의 편지를 교인들에게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그 편지는 신약 성경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원거리로 서신을 주고받으며 목회를 했고 고린도전서는 그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쓴 것으로 주 54년에서 55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직접적 원인이 된두 가지를 서신의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라는 말씀에서 알수 있듯이 그들이 사업차 에베소에 갔다가 바울을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가지 분쟁으로 풍비박산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전한 겁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일행이 가져온 헌금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그들이 가져온 서신에 담긴 여러 의문들에 대한 답변을 들려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와 같은 표현들은 바울이 어떤 질문에 대해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권력투쟁과 연관된 문제로 인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의 편애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당을 지어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그리스도파로 나뉘어 다투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성적으로 부도덕하다 라는 의미의 대명사였는데 이러한 세속적으로 퇴피한 생활 방식과 성적 물란함이 교회에도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의붓어머니와 동거하는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으며 몸을 파는 여자와 관계를 맺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는 다른 어떤 서신 보다도 성, 결혼, 이혼 독신 등 성윤리에 대해 자세히 다룹니다. 그 외에도 교우들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툭하면 이교도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문제 우리나라와 같이 고사나 제사가 만연한 문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 먼저 온 자들이 성만찬에서 배를 채워서 늦게 온 가난한 자들은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음식이 없어 굶는 형식적 예배의식의 문제,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자들의 문제등 여러분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이 고린도전서 안에 산적해 있었으며 고린도전서는 이런 이슈들을 하나하나 다루어갑니다 교단을 나누고 교회와 교인들을 분열시키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은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준 것임을 주지시키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사랑장으로 유명한 13장입니다. 그는 영적 은사를 구하며 살되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사랑의 영안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학문적인 이슈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문화 속에서 매일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성경적인 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 어떻게 신앙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때로는 친절하게 때로는 꾸짖으며 조언을 주기에 고린도 전서는 신약에서 가장 실용적인 책으로 꼽히며 실천 신학의 보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의 문제가 현대의 교인들이 세상, 세속적인 상세 환경에 살면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 보이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바울은 3차 선교여행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내용으로 보아 고린도 전서와 시간차가 크지 않을 때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신 교환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일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마울은 편지에서 원래 그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방문이 성사되지 않았고 대신 디도를 통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디도가 그들에게 전달한 이 소신은 신약 성경에는 없는 것으로 내가 이 편지로 인해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는 7장 8절의 표현 때문에 근심의 편지 또는 비통한 편지라고 불립니다. 그 편지에서 제시한 해결책이나 요구사항들을 교회가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전해받은 사도바울은 기쁨을 전함과 동시에 자신이 교회에 대해 안도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한 모금참여를 독려하며 자신을 대적하는 소수의 무리를 향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서신 자체가 독특하고 뛰어난 문학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신의 경지를 뛰어넘어 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는 이야기로서의 독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희석되지 않은 언어로 토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를 오해하는 그들을 향해 가슴 아픔을 표현하며 그들 간의 다툼을 일으키는 이들을 혹평하기도 하며 자신의 개인적 고통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성숙하게 하심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놀랍게도 복음의 진수를 절묘하게 결합시켰다는 면에서 훌륭한 문학작품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방문하는 대신 서신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후 사도마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마음을 나누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새 언약을 논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돌판에 새겨진 외적인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며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을 포함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예언약은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며 새 언약의 영광을 논하면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더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차이가 예언약과새언약의 가장 커다란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사도바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외적인 것을 주장하는 일에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10장, 12장에 언급된 큰 사도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단순히 사도로서 사도 바울의 권위에 도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해준 복음의 진술을 왜곡하는 것이 더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 언약에서 새로운 마음이 그토록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통해 서신의 마지막까지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그의 약하고자 함이 약함으로 이해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는 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옳은 자인가가 아니라 옳은 것, 즉 선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서신에서 그들을 향해 강한 오조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세우기 위함이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실 사도의 권한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도 이 서신을 읽으며 세원약 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성경통독을 통해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기를 원합니다.